그 오늘 할 이야기 두번째 아독 뭐지? 아독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문장에 이런게 있어 잘봐아독 N번에 독립시행에서 무슨 시행에서? 독립시행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데 그 A가 R번 일어나는데 n번의 독립 시행에서 아,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을 얘기해. 아 또. 내겠다. 아이 새끼 씨. n번의 아, 독립 시행에서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이야. 그럼 봐 봐. 아, 이런 거야. 에이 씨. 소중이가가 적당히 내가 네, 알겠어는이 씨. N 번 중에 몇 번? 알 번. 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전을 세번 던지는 시행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앞면이 두번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 얘인 거지. 네. 그럼 동전 세번 던지는데 앞면이 두번 나온다는 거는 앞앞 앞, 뒤가 나오거나 앞뒤앞이 나오거나 뒤앞앞이 나오는 거겠죠. 네. 근데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분의 일이죠. 네. 이 분의 일곱하기 이 분의 일하죠 또 2분의 이죠 네. 앞면 두 번이니까 이건 고정이겠죠. 네. 이거 고정인데 얘도 고정이죠. 네. 얘도 고정이죠. 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어차피 뒤에 있는 건 고정이란 말이지. 네.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해볼게. 이번엔 주사위로 해볼게. 주사위, 봐봐. 주사위를 세번 던지는데 3이 나오는 숫자가, 3의 배수가 한번 나와야 돼. 그럼 산업 배수 나오고 안나오고 안나오고 안나오고 안나오고 안나오고 안나오고 안나오고 나올 수 있겠지 산업 배수가 나오면 3분의 1이거든요 안나오면 3분의 2죠 네. 3분의 2가 두번 곱해져야죠 나오고 안나오고 안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이건 고정이죠 네. 이 개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거지 n번 중에 몇번 일어난다고 r번 누가 p가 r번 나머지 q는 n-r번 q는 p의 여사건 p랑 q를 더해서 1되면 됩니다 그럼 봐봐 세번 중에 두 번이니까 3시 이게 뭘 얘기해? 예. 앞면 나오는 게두번 앞면이 아닌 게한번세번 번 중에 한번 그게 예 얘기해 3의 배수 나오는 게한번 3의 배수가 아닌 게몇 번? 두번 던져볼게요 세번 던질 때 3의 눈이 두 번이야 그럼 세번 중에 두번 3의 눈이 나오는 한은 6분의 1이지 그게 두번 나머지가 한번 골키퍼가 꼭 막는 게 2분의 1이야? 10번 중에 골키퍼가 공을 막은 횟수가 홀수일형들 10번 중에 1번 10번 중에 3번 10번 중에 5번 이런 식이지? 근데 여기 뒤에 붙는 건 2분의 1에 1 다시 2분의 1에 9니까 그냥 2치 이거겠지? 이거겠지? 그러면 얘는 다 묶이죠? 2분의 1에 10제곱으로 남는 게 10시 1 10시 3 이게 뭐야? 10, 0부터 10시 10까지가 2의 10제곱인데 하나 빼고 죠 2의 9제곱이지 네. 기억 안 나지? 이제 기억 안 나면 안 해줄 거야 2의 10제곱 분의 2의 9제곱 정답은 2분의 1. 난 분명 여기 하면서 여기 쉽게 보지 말라고 랬는데 문장들은 읽으면서 세워보시는데 하나만 해볼게요 3부터 10까지 공이 있는데 한 개의 공을 꺼낼 때주문해드릴게 야, 문장 긴거 읽으면서 이해해라 일곱 번 먼저 이기는 사람이 승, 그러니까 7전, 그러니까 7승, 7선 승제인 거지. 일곱 번 먼저 이기면 되지. 네. 성민이가 4번, 얘가 3번 이겼어. 네. 이때 성민이가 상금을 모두, 일곱 번 이기는 사람이 상금을 모두 가졌기로 했어. 그럼 남은 경기가 몇 경기인지 모르겠지만, 잘 봐. 지금 성민 대 누구? 소연이가 몇대 몇인 상황이야? 4대, 4대 3인 상황이야? 그러면 앞으로 맥시멈 경기는 네번이지 4번 중에 얘가 몇번 이겨야 돼? 3번. 3번 근데 이렇게 3번 이기면 이 경기를 하나? 안, 안 하지. 하지 그러니까 <웃음> 해봅시다 일단은 그럼 3번 연속으로 얘가 이기는 경우 남은 3경기에서 3번 다 소연이가 성민이가 이기는 거야 그럼 성민이가 이길 확률이 P지 P 3번 아, 아니지 둘이 이길 확률이 같으니까 2분의 1이네 세번 중에 세번다 이기는 거죠. 네. 얘는 못 이기니까 세번 중에 아예 이기지 못하죠. 네. 근데 이거 이항정정이랑 되게 비슷하죠. 네번 네 중에 네번 중에 이기려면 어쨌든 얘가 세번 이겨야 되지. 네. 그러려면 자, 얘가 네. 세번 만에 끝내는 거야. 네. 그다음에 네번 만에 끝낼 수도 있겠는데, 얘가 이 끝내겠지. 네. 어, 이거 이래야 되겠다. 이게 세번 만에 끝내는 거. 네번 만에 끝내려면 마지막 경기는 성민이가 이겨야 돼. 그럼 여기서 두번 이겨야 되겠지. 세번 중에 두번 누가 이기고? 성민이가 이기고 맞죠? 네 소연이가 한번 이기는데 마지막 경기는 또 누가 이겨야 돼? 네. 성민이가 이겨줘야 돼 다섯 번 만에 이기려면 맨 마지막은 얘가 이겨야 돼 여기서 두번 이기면 되지 네네번 중에 네번 중에 두번 성민이가 이겨야 돼 소연이도 두번 이겨야 돼 마지막 경기는 성민이가 이겨야지 네. 여섯 번 만에 끝나려면 다섯 번 중에 두번 이겨야 돼 네. 성민이가 두번 네. 이기고 소연이는 세번 세번 이기고 마지막 성민이가 이겨야 돼 네. 일곱 번째 끝나는 거는 소연이가 네번 네. 이겨야 되지 네. 그럼 안 되지 네. 이건 안 되지. 그럼 여기는 안 되지 이거 다 더해줘야 됩니다 네. 뒤에 붙은 게 뭐예요? 2분의 1에 세제곱이에요 네. 그러니까 8분의죠 얘는 8분의 1 얘는 2분의 1이 4번, 16분의 3. 32분의 6. 64분의 10. 그럼 64로 통분하면 8, 12, 12, 10. 30, 42. 64분의 42. 여기다 64로 곱하했으니까 이런 느낌. 조금 더 오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 이거 이, 이 얘기들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세요 네. 이 정도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해야 될건요런거자 예를 들면 <웃음> 7전 4선승이야 이건 딱네번만 7번만 된다는 거지 네. 7전 4승인데 A팀과 B팀이 붙어 A팀이 우승해야 돼 네. A팀이 어, 여섯 번째에서, 다섯 번째에서 우승해야 돼몇 번째에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경기에서 이게 우승해야 돼 그러면 다섯 번째 중에 몇번 이기면 돼? 4번.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승승승승 진행 안 해. 맞지? 네. 그러면 맨 마지막 경기를 누가 이겨야 돼? 반드시? A. A. 그럼 나머지 몇 경기 중에? 네. A가 몇번 이기고? 3번 세세번 이기고. 그러니까 A는 3번 오고 B는 1번 오겠죠? 네. 그리고 맨 마지막 경기를 누가 이겨야 돼? A. 그게 여기 누가 있는 거야. 오케이? 네.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홀수면 1점을 얻고 짝수면 2점을 얻어요. 다섯 번 던져서 6점 이하가 돼야 돼요. 다섯 번을 던지잖아요. 이제 생각을 해볼게. 홀수가 나오는 횟수를 x 짝수가 나오는 횟수를 y라고 하면 둘을 더해서 몇번 던져야 돼? 다섯 번 나와야 되죠. 홀짝을 합해서. 근데 얻은 점수가 6점이어야 돼. 근데 홀수는 1점을 얻고 짝수는 2점을 얻잖아요. 6 이하여야 되죠. 그러니까 횟수를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회, 왜 횟수라고 하냐면 다섯 번 중에 몇점 이하 니까몇번 이런 얘기잖아요. 홀수가 몇 번? 내가 여기서 구정을안 넣어드렸는데 독립시행의 형들은 n번 중에 r번입니다. 번번, 횟수의 형들이에요. n번 중에 r번, n분의 r 이건 아닌 거니까. 그럼 여기를 보면 y를 넣어보면 y는 5-x니까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0 마이너스 3x가 타다닥 6 3x 타다닥 마이너스 4 어? 마이너스 4? 이게 돼 x가 음수가 나와야 된다고 주사위 한 개를 한번 던져 나오는 주사위를 한 개를 다섯 번 던져 얻은 점수의 합이 6.2가 돼야 돼 잠깐만씩 다시 세워볼게 다시 봐봐 홀수가 x 짝수는 합해서 몇 번이야 다섯 번 맞지 x는 1점 홀수는 2점을 얻어 몇점 이하? 점. 6점 이하 y는 이거고 어? 맞지? x 플러스 10 마이너스 2x가 6이니까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4 x가 4 이상 그러니까 홀수가 4번 이상 나오는 거야 다섯 번 중에 홀수가 4번 나오거나 다섯 번 중에 홀수가 다섯 번 홀수가 나오는 확률 짝수가 나올 확률 더하기 홀수가 몇 번? 다섯 번.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건 너 이들 해봐라. 저도 하나 중간는 하나 네가 해봐라.